5 번, 어, 번, 음. 어시, 어 번, 수일, 세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1 -2의 X제곱? 마이너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8와 y는 2의 X 제곱 마이너스 k가 몇사분별에서 만나래 3, 4분열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의 합을 구하라 했어. 그럼 이 녀석은 밑이 얼마야? 4분의 1이지 대칭 없지? 그렇지? 그치. 24분의 그치 1이야 4, 3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내려오는 그래프일거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건데 삼산분면을 특징적으로 그리고 싶은 겁니다 x에 0을 넣었더니 6이야 마이너스 6 0, 마이너스 6진나요 그리고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입니다 마이너스 1, 0지 진하여 이 둘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랑 어디서 만나야 돼? 3, 4, 분면에서 만나야 돼이 그래프를 내가 gx라 한다면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위로 올라가거나 여기서 잡히면 안 되겠지 밑에서 잡혀야 되니까 g 마이너스 2 0보다 작아야 되며 0을 집어넣은 g 0의 값은 얘보다는 이쪽에서 잡혀야 되겠지 이 얼마보다 그럼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2분의 1보다 크고 0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니까 k는 7보다 작아지네요. 그러으 k는 2분의 1과 7이어서 1, 2, 3, 4, 5, 6, 7. Check pattern, d o i t